지금 비행기 위에 있어요. 비행기 안타는 것도 오래되고 종고도 2년 못 갔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오랜만에 종고 가고 있는데 마음을 엄청 복잡해요 정말 설레는 것도 많지만 뭔가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쪼금 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 더큰것 같아요 지금은 주니온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비행기에서 좀 쉴게요 이따 봐요 바이바이 저 어, 지금 호텔 도착했습니다 아까 손소독하고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다 드디어 생각보다 환경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다닌 것 같아요. 24일 동안 여기서 격리해야 된것 같아요. 좋아왔어요. 전화 일단 받으러 갈게요. 네, 이제 격리할 때첫 번째 식사 시겠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약간 맛이 없는 것보다 이거 살 찌는 것도 더 걱정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고기 종류가 두개 있고 이제 야채 두개 있고 찌개, 밥, 그리고 만두, 그리고 이제 과일까지 다 준비해 주니까 어,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이거 뭐죠? 이거 아마 돼지고기고 이거 아마 닭고기요. 오! 넷, 넷. 잠깐만. 트 아마 당근 은 오이랑 고... 계란 어 계란 볶음 그 찌개는 무슨 찌개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? 약간 네, 토마토 계란 찌개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 맛있게 먹을게요 잘먹습니다 지금은 버는이비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비랩 들면서 상촌 들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음, 어 이런 상황 정말 아빠, 아빠, 신기하네요 언니랑 아... <웃음> 대화 좀 해볼까? <웃음> 뭐가운동볼고 chicken, chung, and sugar is me. c h i c k e 5일 차? 네. 5일 차인데 음, 나쁘지 않아요. 매일매일 그냥 운동하고 c 상 e n 시 h 수업도 받고 있고 어, 명호랑 오늘 아침에 명호.. 명호랑 영상통화하고 나서 이제 같이 엔더 하고 어, 녹화 못하지만 사실 어제 멤버 한 명씩 이제 영상통화했어요 어, 다잘 지내고 나서 좀 좋은 것 같고 안 심심하냐고? 괜찮아 약간 뭐 드라마 계속 보고 예능 이제 종교에서 예능 해야 되니까 예능 좀 보고 그리고 최일고 아까 운동하고, 운동 한상하고 뭐, 게임하고 그냥 뭐 시간 어.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있으니까 이제 몸이 아프더라고 그치 하루 종일 안먹었 음,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 잘했다 잘했다 그래 명호야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나온다며 그치 여기에 좀음식 괜찮아. 아시는 거 많이 신경불면 형이 또 전화할게 알았어요 형잘 쉬어 빠이 빠이빠이 원우형 전화 왔어요 우리 원우 형도 잘 익히기 바래요 <웃음>